이지 안해요. 이지해. 역시 역시 방패가 세. <웃음> 데모펜? 좋아. 기왕 대모펜할 거면은 아주 제대로 조교 방패 해가지고. 겁. 맙다 아. 그냥 적진, 어, 뭐, 무지동 절진을 해가지고, 그냥 이기는 게 얼마나 갓지겠는데. 아우 비켜줘. 아군들이 껴가지고, 얘못 잡고 난리야. 체력 많아졌잖아, 덕분에. 아, 진짜. 어, 얘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are a y g o d y want to be nasty, nasty, and l t h s o r k c o e n h m c m on. m c n e e m e o e n o 여기다 심으면네 좋아 트 와, 셉 트리크셉 트리크트리트리트리트리크여기7년전데 미션 안깨고 있는데 7년전데 오케이 여기가 올줄 알았다 금방이지 드리기도 합니다 매든님 네, 네. 이거 는다 이거 년인데처 해봐도 성공했을아1 2년전 깔끔했다 메드이 무버드랍 했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와우, wow. 나이스. <stimulus> <웃음>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웃음> 날라가는 <날아갔네.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씨노노 t No. No. That's no no. w <웃음> h <웃음> 나우거온다 <웃음> 안쓰럽네 이거 우거로 죠어 살았어 와미친 이걸 살아? 필이냐고 지금 완돼 메딕, 메딕, 메딕. 아! 그 그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와, 정말... 와, 미친! <웃음> 여기도 대부분 또 있는데? <웃음> 뭐지?